예수 나를 호라하네 예수 나를 호라하네 어디든지 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 하심 따라 주의 인도 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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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가 그신은혜 내려 세상 돌보시고 그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거치, 거치, 거